제가 그 캐릭터와의 마음이 동화된 거그 아 싱크로율은 완벽합니다 완벽한가요? 네외적으로는 아 모르겠습니다 <웃음> 왜냐하면 네. 그 캐릭터는 가슴이 작거든요 아 <웃음> 회사 구경하는 동안 정말 재미있던 점이 제일 큰 점이 코스프레 구경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강철의 연금술사 코스프레 하신 같아요네 안녕하세요 <웃음> 평소에도 코스프레 자주 하고 다니시나요? 어, 네, 행사마다 거의.. 행사 때마다 네,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오늘 지나가다가 비싼데요. 오늘 본 코스프레 중에 진짜 퀄리티가 <웃음> 너무 높아가지고 포, 포, 본인 머리이신가요? 아니요. 가발이시죠? 가발. 네. 너무 잘 어울릴 수 있는데 이건 네, 머리.. 가발. 가발이에요? 네. <웃음> 아니 퀄리티가 진짜 너무 좋으세요 의상은 따로 제작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직구로 네. 구매하는 제품이에요. 아 직구로. 근데 이렇게 핏이 딱 맞으시는. 데와 <웃음> 제가 지, 도저히 지나가다가 그냥 못못 못 지나갈 것 같아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사실 쫓아왔어요. 아 진짜.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진짜 너무 코스프레 멋있게 하고 와주셔가지고 감초 영국사 너무 좋아해가지고 특히나 제가 로이 머스탱을 <웃음> 네. 되게 좋아합니다. <웃음> 어, 그래서. 잘생겼죠? 근데 진짜 잘생기셨는데. <웃음> 나, 여, 남자친구로. <웃음> 아. 네. 아... 커플로 이렇게 원래 만나시기 전에도 그러면 은 코스프레를 하셨었어요? 네, 따로, 저는 아, 따로. 아 그럼. 아, 그럼 남자분은? 네, 저도 따로 하다가 코스프레 아. 하다가 이제 행사에서 만났어요. 아. 네. 정말 같은 취미를 갖고 계신 분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좋은 만남을 하셨네요. 오, 너무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 타로입니다 네 유튜브 하고 있고요 아 정말요? <웃음> 유튜브 주제가 어떤 거? 코스프레를 아 관련으로 주제하고 있어서 코스프레 하고 행사 다니는 아 정말요? 네네네. 그럼 인스타도 같이 하고 네네네. 계시고요? 네네네. 그럼 오늘은 주제가 레드인가요? 네 원피스 필름 레드, 극장판 필름 레드. 영화 보고 오셨어요? 네네네. 아, 재밌게 보셨네. 네. 아, 근데 노래가 좀 많아가지고, 아, 뮤즈를 할 수도 있긴 한데. 아, 조금 다 똑같은 네. 느낌인 것 같아요.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제가 네네, 감사합니다. 인스타로 DM 꼭 보내놓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 원피스 필름 레드 극장판 꼭 보세요. 화이팅!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재밌게 네, 감사합니다. 보세요. 네. 자 아, 근데 전뭐 스티커 안 줘요? 아, 네. <웃음> 아 사진을 찍어야 드릴게요! 아 그래요? <웃음> 네. 배포 스티커인데. 배포. 이게... 네. 무슨 의미?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어그 캐릭터예요. 분량에서 그냥... 나온 캐릭터인데. <웃음> 네네 알아요. 이 배포 스티커를 가지고 배포한테 찾아가셔서 뭐 배포한테 스티커를 전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피규어를 주세요. 어디 있는데요? 돌아다니세요. 막. 오. 찾을 로우랑 배포랑 같이 네. 다니고 있거든요. 네 만나시면 아, 됩니다. 여기서 <웃음> 어떻게 찾을까요? <웃음> 배포를 찾아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네. 네. 혹시 그 아까 루피랑 우타 코스프레 하신 분들이랑 일행이세요? 네. 맞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 네. 근데 정말 여기에 배포가 있긴 한가요? 배포요? 네. 이 행사장에 배포를 찾으면 선물을 준다고 이 스티커를 주시던데? 아 얼굴을 보긴 했어요. 저 아. 멀리서. 어디서 보가 아. 봤긴 했는데. 아 진짜요? 그그 상... 오늘 상자 쓰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상자 배포. 뭐. 상자예요? 아 저는 인형탈인 적 인형탈을 찾고 있었는데. <웃음> 상자예요. 아 상자예요? 상자예요? 한 번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지집사 그린 소트클래 아 코스프레를 있습니다. 아 평소에도 코스프레 자주 하고 계세요? 아, 네, 행사 때는 웬만해서 챙겨서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코스프레 인스타 계정이나 이런 것도 있으세요? 아니요, 따로 계정은 개설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얼굴 올라가는 게좀 아 <웃음> 부끄러워가지고. 아 그럼 여기 나오 어차피 마스크 써서 괜찮아요. 마스크 써서 괜찮나? 괜찮아요. 아 닉네임이 혹시 활동명이 혹시? 활동명은 <웃음> 딱히 아, 없고 그냥 진짜 취미로 이렇게 하고 다니 텐데 취미로 거예요. 하고 있는거예요 취미라고 하기엔 너무 <웃음> 퀄리티가 <웃음> 아, 너무 좋은데요 다른 분들도 다 보컬인분들도 많고 그래서 아, 부끄럽지만 아. <웃음> 갑자기요 일로 오세요 <웃음> 어머 아니 언니 이분은 캐릭터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 아, 나쁘서 나잖아 아, 체인소맨이요 체인소맨? 체인소맨 덴지덴지요 댄지. 네. 댄지보다 훨씬 나으시는 것 같은데. 아, <웃음> 아, 그래서 제가 못 알아봤나 봐요. 제가 오늘 오면서 체인소맨을 보면서 와가지고. 아, 네, 그랜는데 제가 못 알아봤어요. 예, 이 2부 복장으로 보고 있고 있습니다. 아, 본인 복장이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기분인데. 만족하시나요? 네. 렌즈까지. 네, 아,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애니메이션 잘 몰라가지고. 어떤 애니메이션이죠? 잠깐만. 나쳐도봐도잘 아. 잘해. 네. 잘 모르는데 저는... 그냥 냅다 하신 거예요? 어, 아 그러면 안 되지. 아니요 저도 뭐 <웃음> 캐릭터만 좋으면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야의 노래라고 네.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아, 그럼 오늘 본인 복장은 왜? 마음에 드세요? 아니요. <웃음> 아니라고요? 도 빼고 할걸그 아, 따로 또 하고 싶은 캐릭터가 있으신가요? 어, 원신이나. 네, 원신. 원신. 아. 네. 아, 내일 원신을 하고 오세요? 네. 아, 제가 내일은 안 와가지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코스워로 갯갯으로 활동하고 있는 코스워고요또 이제 유튜브로는 갯스프링이라고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갯? 유튜브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갯스프링이요. 같이 갯...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아, 갯스프링? 아, 정말요? 봄할때 스프링. 네네네. 아, 저는 제이더크라고 하고요. 오, 저,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 진짜로, 진 진짜로. 아, 요 네. 아, 제가 나중에 구독 꼭 네. 하러, 지금 손이 없어서 구독을 아, 네, 못 하는데, 네. 구독 꼭 하고, 평생 그 코스프레도 자주 하고 다니시나요? 네, 최근에도 네. 이제, 아, 당연 이번에 진스타는 못 갔어요. 아, 근데 이제, 이제 뭐, 전에 팝콘이라든지, 뭐 팝콘에도 아. 이제 야랑도 했었고. 네, 아, 정말요? 네, 네. 그럼 평생 이제 코스프레 화보나 뭐 이런 사진도 찍으세요? 촬영도 하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혹시 캐릭터가 어떻게 되나요? 어, 오늘 제가 썼 코스는 원신의 복도라는 아, 캐릭터예요. 원신. 아, 네. 같이 오신 분은? 네, 같이 저랑 트 캐릭터로 카즈야. 아, 인사 한번 같이 해주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인이고요. 이번에 카즈야. 일반인이요? <웃음> 일반인이요? 일반인. 아 일반인이신데 포스프레 하신 거예요? 네요. <웃음> 카스. <카카예요. 웃음> 부끄러워서 또 숨기신. 네, 부끄러워서. 아. 어 지나가다 보니까 의상 퀄리티가 상당해 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진짜 제작하시고 하시는 거요 아, 제작은 네. 아니고요. 이제 아. 저희가 주문을 해서 이제 관리랑 이렇게 하고 이제 밑 피을도 네, 네, 아, 이렇게 조절 해가지고 네, 네, 만약에 안 맞으면 수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주름이 지면 다 다림질이랑 다발 세팅도 다 직접 해요 인터뷰에서 아, 네. 네. 네, 감사드리고 네네. 제가 꼭 구독하러 가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명이에요 월명? 네 월명 월명이요? 네아저 그 원주에서 스튜디오 일하고 있는데 아, 혹시 전주일요? 나중에 촬영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좋죠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인스타로 DM 응.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중국어를아실요 그러면 아, 큰일 났네.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뒤에만 네. 복 드릴게요. 네. 그포스프를 자주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네. 아, 네. 팔로우하고 팔로우. 아, 네. 아이고, 마이크 어디 갔지? 네. 제가 팔로우하고 한번 DM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려고 주... 아, 죄송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네. 잘 나오나요? 뭐 이렇게 나오겠죠? <웃음> 대신 네. 저도 이거 찍게, 찍게 해주세요 네네 상관없습니다 코스프레한 <웃음> 캐릭터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거요? 네. 영혼의 꽃 아리 리그 오브 레전드 아 아리요? 네 죄송해요 못 알아봤어요 아하, 꼬리가 없어서 있는데요 하나밖에 없지 않나요? 네. 원래 많지 않나요? 아 나머지는 다 어디갖고 죄송해요 아하하하. 가지고 왔어야 하는데 아 그러면은 원래 평소에도 코스프레 를 자주 하시나요? 아니요! 그러면 오늘만 갑자기 하신 거예요? 네! 처음으로 코스프레를... 아니요! 그러면은... <웃음> 죄송해요 자주 하는 거 같아요 아 그럼 따로 코스프레 인스타 계정이나 뭐 이런 아, 것 있으세요? 아 있는데요! 아 근데 없어요! 네. 있는데 없어요? 네! 왜요? 아 창피해요! <웃음> 아 그러세요? 그럼 나중에 또 혹시 더 유명해지시면 제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합니다. 유명해지세요! 아네 <웃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케그루이 맞으시죠? 이름, 성, 이름 한 번씩만 인사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자바미 유메코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성이 뭐였죠 <웃음> 아, 코스프레 한 이름을... 혹시 활동하는 닉네임 같은 것도 있으세요? 아니면 오늘은 그냥 놀러온 김에 코스프레 하신 거예요? 아 놀러온 김에 코스프레 평소에 코스프레는 안한 거고요? 아, 근데 너무 싱크로율이 좋으셔가지고 코스어 분들인 줄 알았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머리는 가발인가요? 네, 가발. 아, 그래서 이렇게 또, 와, 너무 똑같아가지고, 지나가다가 제가 못 멈춰가지고, <웃음> 감사합니다. 오늘 좀 재밌게 <웃음> 놀다가 세요 네, 혹시 <웃음> 유튜브 <웃음> 보시면은, 아, 제이도프 검사 어,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꼭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웃음>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닉네임이 혹시 있나요? 어? 아니요 그냥 김김이든이랑고김믿듬이요아 이든 이듬이요? 든. 인스타나 이런 거 따고 계세요? 네. 인스타에도 코스프레 많이 올리고 계신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오늘은 그냥 아, 아, 처음이에요? 아, 그럼 지금 하신 캐릭터는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김열의 칼날의 네. 루이 엄마. 아, 루이 엄마요? 네. 아, 굉장히 생뚱맞은 네. 캐릭터 아닌가요? 아. 오늘 본인 착장은 좀 마음에 드세요? 아, 아 네네. 싱크를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 생각하시나요? 자체 제작했는데 조금 아쉽긴 해요. 아, 그래요? 네. 또 다음에 또 하실 생각은 있으신요 네네. 아, 그럼 다음 행사 때한번뵐수 아, 수 있으면 네. 좋겠는데?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하시는 건가요? 저는 트위치에서 게임 방송이랑 그리고 잡지 모델을 하고 있는 하늘르라고 합니다. 아 닉네임 한 번만 더. 하늘르입니다. 하늘르요? 네. 코스프레 평소에 자주 하시나요? 코스프레는 어렸을 네. 때부터. 많이 했고요 요즘에는 아 이제 인터넷 방송하면서 가끔 네네.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런 행사 같은데 있으면 코스프레이어로 뭐 참가하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한 캐릭터는 어떤거? 오늘 한 캐릭터는 얼마전에 DJMAX라는 게임 아세요? 네 알아요 DJMAX 리스펙트 V 아 DLC x t 익 i o n 3에 나온 <웃음> 굉장히 기네요? 네! <웃음> 거기에 나온 <웃음> 메인 여주인공 아 엘클리어에는 네. 친구가 아이돌로 데뷔한 그런 컨셉의 네네. 그런 의상입니다 아 굉장히 싱크로율이 만족하시나요? 어 싱크로율 보다는 저는 네. 제가 그 캐릭터와의 마음이 동화된 거그 아 싱크로율은 완벽합니다 아 완벽한가요? 네 외적으로는 아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네. 그 캐릭터는 가슴이 작거든요 아 캐릭터가 어떻게 되시나요? 어, 탁트라고. 네. 어 저기 지금. 어 아까 저기 부츠에 올라가 계셨던. 맞아요. 분. 네 맞아요. 혹시 닉네임 같은 활동명 이 네, 있으신가요? 저는 송주아라고 합니다. 송주아요? 네. B J도 하고 계시는. 네 맞아요. B J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레이싱. 네 맞아요. 오토살롱에서 뵀는데. 아 그래요? 네. 아 마스크를 야, 쓰고 그래요. 계셔가지고 제가 못 알아봤나 네, 봐요. 네. 게임 행사 때나 오토살롱이나 이렇게 많이 활동하시잖아요. 네. 어떤 게더 좋으신가요? 오토살롱과 게임이 더 좋으세요? <웃음> 네. 주로 하시는 게임이 또 있으세요? 안삼스사드아러늘인터뷰에주서 네. <웃음> 감사드리고 제가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인터뷰 하신 분들 외에도 코스프레 하신 분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저는 어디 돌아다니면서 코스프레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거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한분한 분씩 한다 인터뷰를 하고 싶었지만 제가 뭐라고 <웃음> 그분들을 붙잡고 인터뷰를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가 보고 퀄리티가 정말 좋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코스어분들은한명한 한 명씩 붙잡고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영상 어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인터뷰 해주신 코스어분들 정말 다시 한번더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제 영상 보시고 어 나도 코스프레 하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은 댓글에다가 인스타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팔로우 하러 가겠습니다 자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덕질과 리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